<웃음> 왜? 야, 봐봐. 깜깜한 계속 스 끼는데 지금 뭐가 있는지 봐봐. 야, 구독이 끊는다, 식당에. <웃음> 야. 야, 잠깐만, 야, 팔이 됐어. <웃음> 야. <웃음> 식, 식당에 이거 끊는데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웃음> <꼭 꿀로> 해봐. <웃음> 야, 구독이다. 꼬꾸로 해봐. <웃음> <웃음> <웃음> <꼭 골로> 해봐. <웃음> <웃음> <웃음> 야, 구덕이 끓는다. 꼬꾸로 해봐. 구덕이. 여기 메르스 끓, 끄... 야, 날파리 들어왔대, 여기. 야, 잠깐만. 야, 날파리가 메르스 옮긴다. <웃음> <웃음> 야, 파리체 <웃음> 야, 파리체파리체 파리체. 야, 이 녀석. 에이, <웃음> <A> 녀석. 어. <웃음> 도망간다. <웃음> <웃음> 야, 지하철 타는데, 이 녀석. 어... 뭐야, 뭐해, 너. <웃음> 응? <웃음> 지하철 승객들 메르스 어른. 오르는... 일단 살균부터 하죠 어. 살균을 불로 는게 최고지. 어. 그 다음 이파리. <웃음> 어, 예. 야, 마스크 쓰던 건데. 누가 치워, 이거. 야, 쟤, 쟤, 마스크 테러 하는데. 야, <웃음> 야 지하철 폐쇄. <웃음> <이> 지하철 폐쇄. <웃음> 뒤집도로 교통공사역 폐쇄. <옆> <웃음> 야, 이식당이 그게 말이 아닌데. 야, 여기에. 응. 구더기들 끊는다. <웃음> 구더기. 구더기. <웃음> 이옆 <웃음> 어. 폐쇄. 어, 아, 뭐야. 야, 파리가 더 사물 쏜다. 뭐라고? 니가. 야, 마우기물 폐쇄해라, 이거. You got the fire. y o got the fire. Yeah, fire. 내 i r e f i 진정될 때까지. Fire. v o l u 방역 한번 할게. 어 방역 한번 하자 Fire. Fire. 아 <웃음> 방역했다. 오케이. 파리를정리했군 v o 이거 좀 청소하고 있을게요. 야 니네 여기 돈 나간다. 누가 분수대 켜놨는데. 야 Fire. 아, 저런 거아저 항상 켰. 켠... 넣는 거라 괜찮. 아 저거 한 달에 4 2운 비더 하루에 약 420만. 어, 하루에 약 어. 거. 하루에 거. 분수세가 있다 여기 노즐이 세 개다 이거. 아니 분수대가 뭐가 그렇게 노즐 한 기당 1 4운 비더 이 녀석. 어우 <웃음> 비싸라. 음. 잠깐만 우, 우리 잠깐만 우, 우리 건물도 노즐 꺼냐? <웃음> 너네 너네 건물에. 야, 야, 야, 구덕이 보이또 반격 한번 할까. 야, 야, 야 도로교통공사 안 되잖아.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웃음> 야 직원 한 명인데 어떻게? 야 직원 옮겼다. 당기겠다. 아 구덕이 개웃기는. 어디 봅자어 여기 검사 한번 해야겠는데 와그머 꼭대기 이건 뭐냐? 뭐가? 꼭대기에 달리는 거 이거 뭐니? 돔장신용이지뭐 저기 안 들어가야지 야 요, 요 혹시 돔 이거 허가 받았나? 세금 냈나? 오, <웃음> 우도움쇠도 <우리 돔, 웃음> <돔 새도> 있다 <웃음> 창문쇠도 있고 돔쇠도 있다 <웃음> 야나 창문 많아서 8 4음비 내야 된다 어만 크게 만들 각고로 어, 만들었다. 어 엔더맨이다. 이돔 60은비다. 엔더맨 사라졌다. 이같그리 혹시 이름이 에완더맨이모르겠 혹시 엔더맨 봤나? 실종사. 라졌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아, 서바이벌로 에완더맨 만들고 사었거 어느새 사라졌다 야구집에 손님 왔는데 누구지? 안녕하세요 <웃음> 포장해달래 응? 뭐야 얘들 포장 얼마인데아 물어보는데 아 4200원에 지금은 포장값 1000원이요 어, 5, 우리 천우 200원, 200원 더 들었는데 할인한다야 할인 뭐 200원? <웃음> 컴퓨터 기가 썩었는데 얘 정가 듣고 기가 썩었는데 느게야야흉조 들었다 어디 있는데 들었다 야 그거, 그거 빨리 대체해라 그 중국인가? <웃음> 그냥 중국 시민들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너야 음. 거기 가 보자 마을 돌면서 폐쇄할 곳을 폐쇄할 뭐 어디죠? 중아이 이쪽 어디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보건 복은... 여 여기, 여기 보금자리 생기는 것 같아. 라고아 여기 원래 있었다. 아니 이거는 뭔가... 있는 거 알고 있었다, 제가. 응. 아니 여기가 원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여기 구독이 걸렸는데 들어갔는데. 야. <웃음> <웃음> <웃음> 구독이만. <웃음> 나쟤 때문에 와규볼 패스 당했다. <웃음> <웃음> 우린 좋다 애들 다 지금 휴가 갔다 그래 네. 다행이네 그래도 야 큰일 났다 니네 그 네. <웃음> 야야 빨리빨리 야 이거 어떻게 됐는데 중국인 관광기 왔다 뭐야 네, 중국인 여기왜 있어 야 <웃음> 얘 31번이 있다 어떻게 여기 오케이 야 흉조 이제 안된다어야 진짜? 아니 어은거 같은데 일단 중국인들은 박멸했다 아니 <웃음> 2층엔 뭔데 저거 야 지하철역 어 뭐야 왜 자꾸 생겨 <웃음> 큰일 났다니 보고 강렬. 잠깐만 충환이 어예 내가 내가 그 장면을 못볼것 뭐 같았지 있다. 예 CCTV에 <웃음> 다 담겨졌다 충환이 아.. CCTV 내가 뽑았는데 아, 확인해봐 니가 아, 못 보는 진화. 자리에 있었다고 보고 따라왔다 이놈아 어딜 가게 오, 야! 아니, 모니터가 없는데 남중이면서가게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웃음> 야! 야! 니거 네 데이터베이스 없어졌다니까 내가 뽀사놓길 잘했지 아니 톤으로 보고 있었다 음, 너, 너뭐 먹으러 왔니? 너 이거 먹지 말고 너 이거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자. 뭐 아이 남의 말이야. 남의 가게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웃음> 여기 입구 만들어 줄게 내가. 입구는 있잖아 여기. 딱. <웃음> 간다. <웃음> 안녕히 가세요. 아이 저분 저분 좀 많이 먹고. <웃음> 음식을 집어던질 것 같은데. 아 배불, 배불러 터져가지고 하나 남기고 가셨어 어? 야 블루비통 왔다 야. 어? 여기 안된다 여기 클럽이다 뭐라고? <웃음> 야 잠깐만 클럽에 중국인 왔다 <웃음> <웃음> 여기 책임자 나와래 야 블루비통 책임자 나와야겠는데? 야 잠깐만 컴퓨터 있냐 너 야, 잠깐만 검색해보자 어디 보자. 블루비통. 내가 컴퓨터부터. 확인해 볼게. 블루비통 책임자 는 누군지. 어... 블루비통 책임자가 이덕권, 이덕구. 어? <웃음> 가만히 있던 덕구 어리 둥절해. 이동건입니다이동건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데. 야내 야, 책임자 잡아 저거 아니 <웃음> 근데 구덕이 왜 이렇게 웃기지 여기 찾았다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웃기 야 찾았다 야 <웃음> 이거 여기서 몰래 <뭘> <웃음> 여기 배쇄해야 방역하자 여기 어 방역 약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왜 우한 코로나 같은데 이거 약 <웃음> 여기 뱀 뭐야 이게 <웃음> 아니 여기다 왜 이런 걸풀어뒀나약약 <웃음> <야>, 박쥐 돌아다니 <웃음> 야 여기 이상한데도 나와라 민규 약 여기 신천지도 <웃음> 아니 와봐 <웃음> <웃음> 이상한 지 하지마 이것들아 <웃음> 민규 여기 응. 신고할게 좀비 봐봐 <웃음> 이게 뭐야 여기 신천지인데 야덕고무한적으로 쏘게 하는 거 어떻게 한 거야? 쟤네. 어? 어 그냥 무한 무한 인챈트하면 된다, 얘가 이거 무한 인챈트. 뭐야 지원 안 하는데? 인피니티가 아닌가? 야 우리 집 밑에 무슨 이상한 데가 생겼는데요? 신고해도 되나? 야. 야야, 여기, 왜, 여기 왜. 이상이 돌아다녀. 수선이 뭐야, 근데? 아, 사용하면 내구도 알아서 고쳐준. 아니야, 얘네도 우리 집 들어간다. 야, 습격이다. 야, 우리 집에 중국인 강아지 왔다. 야, <웃음> 우리 집해쇄해야 된다. 야, 습격 온다. 응. 습격 패배 떴다. 친. 응. <웃음> 우리 중국 안졌다 야. 아. 야, 야, 우리 집 밑에 신천지 교도 왔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도와줄 사람. 야. 일단 우리 집 폐쇄다. 미안해, 고양이들. 수가 많다. <웃음> 수가 상당히 많다. <웃음> 진짜 21만 명인데요. <웃음> 어떻게? 나덕분이 장전하고 쏜 거가? 어, 난 장전 하고 쓴다. 아. <웃음> 어. <웃음> 장전 안 하고 팍팍팍팍 쏜다. 그런 그런 거안 한다. 아 그런 거안 하는 거가. 못 한다잖아. 아니, 우리 집에 왜, 왜, 교도들이 오는데? 우리, 우리 집 사이비 종교 안 받는다. 아니, 받는다. 방금 받았다. 일단, 사이비 박멸하고는. 박멸 진짜 가만 와서 오래 걸린다. 야, 빨리 다 철단해라. 철한 중이다. 여기 파란교 빼고는 다 사이비다. 파란. 이곳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웃음> 다중발사 여러개로 중첩할 수 있던가? 음. <웃음> 명령으로 인첸트하면 여러개로 중첩되지않나? 그, 그, 그 아이, 아이템 주는 명령으로 하면 되지않나? 인첸트는 명령 말고 인첸트로 하면 더 안되지 그 기부명령으로 해야지 막 32,000까지 32,767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누가 고양이 때리는 것 같은데 어디? 고양이가 뾰옹 뾰옹 거리는 중아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어딨니? 3층 오 계단 만들어놨네 내가 키우가 아, 응. 커피가 나... 있네 패배 어느새 사라졌네 응? 패배 어 그렇네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이제 누가 약탈자지 뭔가 인성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쪽이 아 여기 신천지다 찾았다 이만기 이만기 아 크리에이티브에서도 흉조 걸리냐어 걸린다 어, 걸린다 우리 크리에이티브인데 흉조 걸렸다 그 주원동에 나가자. 이제 다른 박멸지를 찾으러 가자. 디지타워 꼭대기에 내가 있다. <웃음> 아이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농성하지 마 너. 월급 깎는다. 내가 월급을 받고 살았나? 어. 일은비 하루에, 하루에 <웃음> 일은비 300만원이다. 으 네가 승진하면 된다 어? 덕구 린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린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석궁 소리 야, 되게 멋있다 야 덕구 니네 문단속 잘하고 간거 맞나? 제대로 닫고 갔는 간... 어? 야 근데 니네 집에 니가 했잖아 <웃음> 이거는 그거 걸렸다약야 빨리 박멸해 이녀와 와이씨왜 이랬 많아 내 <웃음> 네 집에서 집폐 열렸다 신천지 지폐인가? <웃음> 어 그런데 여기 당분간 폐쇄해야겠다 민규 건물 문단속 자리 리시피 올린다. 야. 어, 뭐야? <목소리> 안녕. 야 마스크 하고 다녀. 박멸했다 뭐? 응. 어. 뭐 왔는데 너? 네집 이제 교도 없나 한 명도 없다 정리했다 방금 어 하나 남았다 이 새끼 야. 언제 올라왔어 아. 죽였다 오케이 집회안 열리도록 잘 관리해라 방력으로 만들었다 예집 네 방역 한번 해야겠다 왜요 저 베스킨라빈스 이제 폐업, 폐점이야 왜요 아자 저... 다음 시간 20분 지났어요 야 예 내일 찾아오겠습니다네 <웃음> 예. 문단속 잘하고 가세요. 예 어, 문단속 안하면 <웃음> 집회 <뭐라>? 열린디 요새. <웃음> 우리 집에서도 집회 열렸고 독구 집에서도 집회 열렸는데. <웃음> 바로 들어왔다. <웃음> 음. 자. 근데 민규는 집이 아니라 그거아이가 와. 아 집도 있다 이가 대원동까지 가야 된다 야 <웃음> 오케이 이등 이등 이등 주소 붙이고 있다. 응 음. 와규몰 주변에 좀비가 있다. 아 진짜 한다 여기 와봐 여기 문제가 일어났는데 으악. 큰일 났다 이, 이 건물 누가 불법 포스터를 붙여놨다 <웃음> 큰일 났다 <웃음> 큰일 났다 이 건물 야, 이 건물 큰일 났다 역시 지금 온거 아니지? 아직은 안온거 같다 <웃음> 이제 곧올 거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잖아 어, 어떡하니 어 모르지 설마 우리가 알바가? 우리는 그냥 쉬면 된다 그 쉬면 되나? <웃음> 왜내내 내 가게도 있는데 어차피 폐업당했지만 <웃음> <웃음> 내 가게 폐업당했는데 으. <웃음> 네. 왜아 혹시 아이스크림 통 밑에 뭐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어 뭐가라니? 난뭔 뭔지 모른다. 전 달체. 뭐지? 발로 나합시다, 게 약. 우린 발로를 해야 돼. 어디서 엔더맨 디지인 소리가 나는데? <웃음> 힘들어서 그런 게 분명하다. 기분 탓일 거야. 여기다 법당 생기는 거야 이거. 생기스네. 어, 무슨 소리야 <웃음> 예배 못. <모르고> 왔어, <웃음> 도망가! <웃음> 야, 이거 그냥 놔둬나봐 문단 속에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다. 얼마나 많은 거야 <웃음> 21만 명이라 했지. 내가 도 왕가? 이난 나왔다. 큰일 났다. 여기 혹시 예배 보고 있는 사람? 니도왜 <웃음> 오는데? 야 이거 안된다 민규가 전기세 나간다고 껐는데 왜 여기까지 애들이 모이는거 몰라 <웃음> 안되겠다 박멸을 <방면을> 시작한다 으리야 뭔데? 씨야 하필은 마녀라서 바로바로 죽지 응. 야, 내겠다, 그냥 도망이 답인다. 아니다, 그래도 한두씩 죽는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아직 뭐가 많이 매우 많다 뭐더 많아졌는데 이새끼야 네가소화했지 솔직히 물어라 열심히 잡으면 된다 파리채 어디 갔어? 파리채는 포기했다. TNT 어디 갔어, 씨부 그냥 다 터트리고 싶네. 이거 <웃음> 막음물 터진다. 너무 많은데? 그만 만들어내라. 나 잡고 있는데 왜? 얘잘안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이 다 힐링 포션 빨고 있어서. 어죽였다 나. 나가 인챈트 성공을 연사하니까 죽는다. 강지창 던지면 죽을라 나강지창 맞아도 죽긴 죽겠지 근데 다중발사 인첸트 해놓으면 응 3개씩 나가니까 다 죽여. 어, 아, 잠깐만. 약 쓰면 되지. <웃음> <웃음> 잠깐만. 이래 하면 되지, 그냥. 에프킬러다. <웃음> <웃음> 방역, 방역이다. <웃음> 야, 방역 소독으로 나안 죽는데. 가용 승가야. 다중 다중발사 인챈트된 석궁을 뚫어. 그게 다들. 나도... 그거 없앴다. 건축한다가. 이기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모가지가 즐기? 즐길... 즐깁니다. 어, 이것도 떨굴게. 혹시 독이가 그거? 어. 잔류 형써라 잔류 형. 잔류를 쓸까? 어, 잔류 형이 확실하게 방어됐어 음, 그럴까? 잔류 독 최강으로 해놔가지고 쫙쫙 뿌려. 그럼면 된다. 이 새끼들 죽이니까 계속 성... 저 설탕하고 레드스톤하고 물... 잔뉴... 그러 숫자가 크게 줄긴 줄었더 일단 나약함을 던져줄거다 됐다 그냥 시피가 제일 괜찮은데 즉시피에잔유형 던져라 응잔유형 던질까? 시발 위에도 올라가네 어, <웃음> 와 2층에도 많네? 요렇게 어 그런거 그, 그걸로 박멸하면 된다 <웃음> 지금 민규 가게 큰일 났다 이거 폐업인데요 <웃음> 내 신천지 강제로 폐업한다고 적어놓을까 나중에 적어놔 일단 이것도 박멸이 먼저 2주동안 박멸해야 된다 3월 9일까지 삼층도 들어간디. 바깥에도 있다. 진짜. 이거 완전 그거 해야 되겠네. 시바 독으로 하니까 애들이 물약 처럼 독이 덜 듣는다. 잔유형제 시피해이새끼들잊 방열이다. 여기괜찮나 도저히 다 죽질 않는다. 포션 가지고 효과 은근 약. 이 새끼들. 분명 포션 처먹기게뭐 독주항 같은 거 처먹으면 이걸 당연히 되 활이나 검으로 때려 죽인다. 그래? 포션 오히려 효과가 애매하다. 그렇네. 그냥 활로 직접 죽여라. 활이나 검. 야 아, 이거 방멸이 안된다 활라고 거무를 진게 제일 빠르다 그렇지 일단 방역은 해야되니까 방역마저 할게 1층 방역 끝났다 3층 하고 있다 나 지금 2층도 하자 70을 일단 약부터 뿌리자 진짜 무슨 바퀴벌레인데 이. 이 새끼들 물약 뿌려봐야 효과가 덜 만. 맞... 음. 일단 소독한 건물 소독이 돼 이거. 됐고, 여기도. 여긴 또 얼마나 있는 건데. 일단, 방역. 얼마나 많이 뽑았으면, 씨발, 여기는. 방역. 하고, 나 잠시 밑에 그거 하고 올게. 안내문 붙여. 폐점하면 되지. 어. 됐다, 폐점 있다. 어. 야, 전체적으로 소독 한 번만 다 해라. 카에도시바 마녀새 오케이 건물 내부 소독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철 2층이랑 연결돼 있어서 이야 이야 꼭대기도 <웃음> 물대기꼭대도어꼭대기물어꼭대기어대기도어대기도어 꼭대기도 물... 어대대 대대적으로 폐업이다 이거 그악동 한눈 떨어져서 사망 야, 야 밀치기 엄청 센 걸로 다 떨굴까? 그래봐야 더죽는데 아니 그 날라간다 엄청 멀리. 다 죽었네. 저 위에도 있다 이거. <웃음> 독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 아, <웃음> 약빠로도 못산다 이러면 아 판매했다 속도 끝아 드디어 끝났다 어? 그 다음 이거 폐업하면 야 안에 있어요. 하나 있다 악 <웃음> 너무 질겨 됐다 죽였다 소독 아다 죽였다 됐다 이거 폐점야 니네도 그거 소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어? 니네 집 우리 집안해야겠다안 아, 해도 될 거다 야이집또 하려고 하면 그냥 끌거다 어우 씨발 뭐. 우리 집에다 치유 포션 좀 던지고 야겠다 고양이 누가 괴롭혔어 혹시, 니네 집 꼭대기에 뭐나타난 나타나는... 설마. 뭐야.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려. 응? 음? 차! 우리 집에 약탈... 빨간 역 던졌다. 우리 집 약탈자 소리가 나는데? 어, 제라, 진짜 오는 거가. 이 어디 있는데? 니집 네 안에서 소리 나는데 안 보여? 우리 집안이 없는데? 하! 너 어, 하는데? 지금? 이상한군? 잠깐만 한번 보자 고양이 밖에 없는데? 아니 거기 말고 D, D타워 어 찾았다 쏟고 뒤져라 뒤져 뒤져라 거기 어. 있더나 죽였다 아엔도미 도망간다 이거 뿌리니까 도망가겠지 자유를 찾아서 떠나던다 애가 애들 다 퇴근했다 설마 또 오는 거 아이가 설마 <웃음> 또또 약탈자고 수도 있고 갑자기 뭐야 <웃음> 깜짝 놀랐네 철도에다가 지금 방역하네 응. 철도에다 방역하고 있어 뭐, 뭐해 깜짝이야 여기 소독해라 안 좋은 게 있다 네, 니네 집은 괜찮나? 어, 괜찮다. 아, 얘 예, 여기 있다. 난 뭐? 얘 예, 여기 개 많다 애들 하나밖에 없는데. 됐다. 소독했다 여기도. 여기 무슨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의 제2의 집이. 야, 왜 우리 집 위치인데? 내네 집은 없지? 어.. 오빠. 정의 다했다 혹시 모르니 소독 <웃음> 소독하고 있다 야. 어디다 소독하지? 여기 다음 리로 소독해? 아 그건 내가 할게. 했다 1점이다 저기 좀. 아 이제 난 발러야겠다 미쳤다 오케이.